너무 냉정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와서 <웃음>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개인의 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거나 손을 떠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겉으로 느껴지는 어색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학위를 속이거나 부자인 척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마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공상적 허언증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서 여주인공은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자신이 꾸민 허상을 진짜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주인공은 일본에서 술집 접대부로 일했던 과거를 거짓말로 숨기고 학력 이절을 통해 호텔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후에 모든 거짓말이 탈로 났음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의 거짓말을 이어나갑니다. 드라마 속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도 여주인공은 자신이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 졸업생이며 대기업의 후계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니플리 증후군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 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합니다 성취욕구가 강한 무능력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는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에 취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속이는 데 있어서 쾌락을 느껴서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데 실현을 못 시킬 때 본인의 피해의식을 충족시키고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리플리 증후군 테스트를 통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현재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2번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3번 나의 의견이 묵살 또는 무시 당하면 너무 화가 난다 4번 거짓된 말을 내뱉을 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5번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 6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7번 야망이 크며 목표지향적이다 8번 의도치 않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한다 9번 사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편이다 10번 친한 지인들과 만남이 적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자존감이 높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1개에서 4개는 정상입니다 5개에서 6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7개에서 8개 위험 징조가 보입니다 9개에서 10개 니플리스 증후군이 의심 가는 단계입니다 이는 보통 성취욕구는 강한 성취할 능력이 없는 개인한테 나타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삶에 불만을 느껴 꿈꾸는 삶처럼 사는 걸 상상하고 타인에 대한 시선을 중요시 여기며 남을 자주 부러워합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가대망상이 속하는데 상담을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심할 경우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상이 있는 이들 대부분은 나으려는 의지가 없는 편이고 정체가 드러나면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렵고 사실을 말해도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는 왜 그랬냐고 물으면 주변에서 오해했다고 정당화 시켜버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말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위에 니플리 증후군이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냉정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열등감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가정에서 불합리하게 그들을 대해 가짜를 진짜로 믿으며 살게 된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